네, 오늘 저는 이제 스리랑카로 넘어가기 전에 치앙마이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냈는데요. 어제랑 좀 비슷하게 뭔가 막 보러가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조금 누워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일일일영상을 한달을 지금 이제 한달이 다 돼가잖아요 그걸 하다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고 좀 에너지가 방전이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지금 요즘 영상들이 다좀 대충 만드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어 차라리 이렇게 된거 확 쉬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제대로 된 영상으로 돌아오려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 하루정에 그냥 여기에만 있었어요 죽치고 쉬었고요 어... 내일 이제 새벽 7시 반 비행기를 타고서 스리랑카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 장비 때문에 촬영 내용이나 이런 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스리랑카에는 저녁 10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찍어놓은 푸치들도꽤 많아가지고 스리랑카의 분위기를 봐서 좀할게 없고 막 이러면은 치앙마이 영상들을 재편집하고 조금 더 가공하는 과정도 한번씩 거쳐서 업로드를 해볼 생각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저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쉬다가 짐도 싸고 해서 스리랑카로 넘어갈 준비를 할것 같고요 오늘 기록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록은 끝! 그럼 내일 봐요!